이 절에서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대절이겠죠? 네. 맞 아, 절. 무슨 절이에요? 이 대절은 무슨 절? 목적절이겠지. 씨, 수동태니까 목적어 있어야 수송태가 가능하잖아. 목적절을 쓰이는 거야. 목적절은 무슨 절? 명사절이겠지. 좀 목적어 보호를 쓰니까 이런 개념은 갖고 들어가야지. 자, 그러면. 나 어떤 게진는 건지 모르겠어. 요 갑니다. 주어, 봉성 목적어. 이거 수험표 바꾸주는 거예요. 사용시식 필요 없고요. 사회음식. 또 있나요? 이것도 되나요? 건목, 직목. 네. 대전은 어디 있어요? 여기 대절이 어, 여기는 사용식에서는 어디 있겠어? 이제, 여기 대절이라고. 이거 여기죠. 자 그럼 들어볼까. 가 이게 어디로 간다고? 앞으로 이렇게 네. 온다고. 여기는 어떻게 돼? 그냥 그해에뉴 이프로스피. 그 네. 이제 얘는 이제 주어가 된 거죠? 그비동사는 단순히 복순이 어, 단제요. 시가 여기 있고요. 그럼 시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이 동사의 의미가 여기 에 오죠? 네.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다 음. 얘는 무슨 쪽이에요? 목격쪽이 되겠지. 근데 일반 주어일 때는 어떻게 되죠? 생략도 가능하죠? 어떨 때? 일반 주어일 때. 아이덴? 예를면 생각수있는게 어떤 거? 아이덴, 아이어스, 아이유 이런 것들. 됐행 어? 아, 네 이런 식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우민호 써야 돼요 여기다. 잘 봐요. 간단한 걸 연결해 볼게요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당히 용감하다고 생각합시다 사람들은 네 뭐라고 한다 생각한다. b i n g 뭐라고 생각한다. 파전이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pardon brave. is brave. 오케이. 명작됐어. 이거를 수동태로바꾼다 2번. 자 어떻게 나오죠득전 네. 됐습니다. there pardon is brave. 까지가 주어네 이제. 자그 다음에 뭐 나올까? 아그 이제요. 이즈요그 어. 다음 뭐야 so 이게, 이게 바뀌는 걸잘 봐야지, 이게. 스티피바뀌다니까 so t 1 o u POU, GHT. u sure. r 그 다음 뭐야? By n By n By n 일반적 맞아? 네. 어, 사람들은. 생략하는. 됐어. 자, 요거 이제 과정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아까 목적어였던 게 뭐였냐면, 예요. 목적어였던 요 탈잔 니지브레이브가 앞에 뱃절 주어로 나왔어요. 무조건 단지 취급합니다. 아까 우리 아마 어법에서 봤었을 거야. ING를 시작하는 동영상으로 단지 취급했지. 위에서 미인이 아니라 미인지였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여기가 와요. 주어가 절이 나왔으니까 길죠. 이 조건이 만족하죠. 하조이트를 쓸수 있는 조건이죠. 투명사고동명사고 의문사고. 그렇지? 대절, 원절, 외더절, 의문사절, 방역의문사절. 그렇지? 이 여덟 가지 중에 하나니까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다? it가 나올 수 있다. 다주 it. 맞지? 그럼 나머지 써줘요. is, d 네. o 네. t 다이 아예 안 쓸게요. 그럼 못써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pardon. is, brave. 끝. 맞지? 얘는 뭐고? 가져오 얘는 뭐고? 진주어가 되겠지. 아, 여기가. 아, 그 원래 문장을 수동태로 해가지고 가져오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수동태로 가져오뺀 거죠. 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1, 2, 3번. 자, 네. 4번 들어갑니다. 4번. 여기가 진짜 중요해. 반문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제. 자, 이거 복문이야. 이게 복문인데, 본문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가 두개 이상 있는 걸 본문이라고 해요. 단문을로 바꿔주는 거예요. 단문을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를 주력 하나로. 바꾼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 잘 들어. 이게 진주어라고 했으니까 진주어들 속에 주어를 빼는 게 단문의 요건. 진주어들 속에 주어를 빼는 거야. 가족은 진주어라고 했어. 이게 진짜야. 이게 찐이야. 주인집이야. 이게. 여기가. 어? 그럼 이 주인집 아들을 빼는 거야, 주로. 이렇게 하자. 자 뺐어. 어? 이자리에 뺐어. 가로뺀 거야. 네. 어, 원래, 원래 이게 여기에 쓰던 거 아니야? 원래 이게 여기에 쓰던 거잖아. 얘를뺀 거야 이렇게. 빼면 이렇게 돼. 이즈이즈또 이즈 그렇지. 또 그다음이 중요해. 또 뺐어. 얘가 나갔어요. 얘가 튀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구로바뀝니다 바뀌냐. 어떻게 바뀌냐면 투정성 투 플러스. 이게 뭐? 원형. 투 플러스 원형으로 써 아. 이제 원형은 비죠 됐지? 그다음에 브 r 이 v e 이렇게 바꿔시어요 이게 뭐야? 반문이야 이게 반문. 중는 사람 밖에 없네. 이제 없네. 두개아니네 반문. 이걸로 만들 수 있어야 돼. 타다니르 떠. to be brave. 이거하고 저거 어떻게나우리요해석하게자 위에 거 한번 가득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뭐라고? 타다이용감하다 이거. 화단이 용감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돼 똑같이 돼 왜냐면 비또트 해석 나오면 너희들 무조건 이거 생각해야 돼어 바이프로스 일반주로 생각했구나 그러면 여기 비또 트를 어떻게 하면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얘가 이거 의미상의 요리니까 어차피 주어 동사했던 거거든요 화단이 용감하다고 근데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야지 이게 해석이 나오는 거야 자 5번 헐 5번도 있어 5번 5번 갑니다 5번도 단문 바꿨어요. 어떤 걸로 바꾸냐면 요거. 요것도 본문이잖아요? 능동태의 본문을, 능동태의 문을 능동태의 단문으로 바꿔볼 거야, 또. 능동태의 단문으로 바꿔볼 거야. 이건 지금 수동이었던 거고. 3번을 4번으로 바꾼 거고. 5번은 몇 번을? 1번을 5번으로. 바꿉니다. 해볼게요, 단문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잘 봐. 네, 사람들은 생각해요. 띵. 사람들은 생각해요. t 크 뭐라고 생각해요? 자, 타자는 목적으로 놓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비동사 이하 얘를 O로 쓰면 돼요. 왜? 어차피 목적어가 의미상의유어있 테니까. To be. Brave. g o o 몇 통이 이 됐니? 그 대신 O형식이 됐죠. O형식. 아. 목적어. 어차피 주어동사였던 거는 다시, 목적어, 목적보호를 바꿔도 아무 상관 없어. 왜냐면, 하 목적어, 목적보호는 결국은 제2의 주어와 동사거든요. 목적어, 목적보호. 왜냐면 얘 목적어가, 이 목적보호의 의미상의 주어거든요이 의미상의 주어란 말을 쓸수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절로 만들었을 때 다시 주어동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알겠어? 네. 이, 이것도 나왔어다다 똑같은 문장이야, 지금. 이게 삼형식의 절의 수다 나올 수 있는 건다 바꾼 거야. 이거 한 문장 가지고. 1번 가지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쌀를다 바꿀 수 있었어. 됐지? 응? 응. 어, 그럼면 이거 다 만들 수 있으면 성심은 끝난 거지? 응. 어릴 수 없게 해서. 자, 그런데 반성. 이렇게 사형식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사형식. 사형식은 사형. 사형 뭐겠어요 똑같이 해볼까요? 물어볼까요? 해볼까요? 1번. 사람들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 네. 네. 어려우세요? 다행히 아, 맞을까? 네. 뭐 하라고? 하단이 용감하다고 자, 여기 시제 뭘 쓸까? 이지를 쓸까? 아니면 이지를 워지 쓸까? 워지 브레이크. 시제 맞춰줘야 되니까. 됐니? 네. 오케이. 자, 이거를 수동태로 바꿉니다. 수동태 수동태로 바꿉니다. 2번. 자, 특별한 이유가 없는 반전 목적을 빼야 돼요. I. CJ. 어떻게 바꿔요? w o r d 월아 월, d w o r d o r d w o r d d s w o r d 으 d s Words. w o r d o 없을까? 안 되죠. 과정을 왜 써요. 과정을 왜 써요. 이거를. 여기 이런 경우에는 대절이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쓸수 있는 거지. 그치? 네. 우와, 이게 측정구 쪽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의 해석의 차이는 뭐니 해석의 차이요? 응. 맞죠? 사람들은 나에게 말했다 단이 용감하다고 자 이거 해석할 때 나는 자 이렇게 해야지 말을 당 했다 들었다 그치. 알겠어 네. 나는 들었다 이걸 해석 안해도 되니까 대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아 이게 눈동에서 완전 먹게된 거구나 이게 눈동에서 직접 먹게 된 거구나 이거 느낌을 딱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 사장님 용감하는 얘기 를 나는 들었다 똑같은 얘기지 사람들이 나한테 말해줬다, 타자는용감하다이거나 나는 들었다 사람들한테 뭐를 다자는용감하다 똑같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절의 수동태를 일단은 너희도 이제 책을 보면 책, 책, 책, 책난그몇개 몇 연습해야 몇 돼. 수동태가 그 어디 있죠? 빨리 채워요. 어디 있어 7장에 있나요? 7장. 7장에 제일 어려운 부분 들어가면 돼요. 어디 들어가 냐면 7-4, 50초. 야, 어디요 7-4 50쪽 직접 집계 아니면 아, 직접 집계 말고 직접 집계는 숙제형이고 어7설무 아, 아, 아. 기본에 55요? 50 50쪽 50쪽 7-4 50쪽 몇 번이냐면 거기 391, 3 9 0 392 예를 들고요 예. 그러면 요걸 일단 살짝 해석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바꿀 수 있으면 바꾸 어, 바꿔놨네. 응.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392번을 바꿔볼래요? 392번 바꿀 수 있니? 이트로 시작해서 바꿔봐요. 392번 이트로 시작해서. 네. 392번 이트로 시작해서. 대답 먼저 해요? 어? 대답 먼저 해요? 어. 말아야 되잖아. 3개 다요 어. 392번. 390, 391, 392. 근데 3 9 2는 이트로 시작 가져. 이트로 시작해서 한번 써봐. 어? 야잘안 돼? 마이클이야? 미추 그 마이클. 그다 마이클 뷰도 아닌구나. 그다음에 이즈쌤 어, 근데 이제 전화 왔는데 이거. 어떻게? 응? 네? 너한테 잡어 아우는 아, 거기? 트위터? 미스라워. 미스라워세요? 어, 트위터 써놔봐. 네. 지금 오라고 응. 뭐? 응. 아, 아니지? 잘 봐요. 베스트. 뭐야? 네. 네. 스키야스키볼이잘안 이것만 만족, 볼까? 이쯤 시작했어. 쓰면 어떻게 되니? 이. 예. 이거 봐. 이즈. 셋. 네. 셋. 오케이. 됐어. 됐나 아니죠? 네. 네. 그 다음 뭐 써? 어 마이클, 마 조다. 마이클, 조다. 헤브. 헤브. 헤즈, 헤즈. 이거를 조심하란 말이야. 헤드. 플러스 원형이 아니네. 아, 니 원형이 아니고 완료형이 나왔네투 2에 뭐 PT가 나왔네이 어. 얘기는 시제앞섰다단 얘기에요. 니다 이거 어, 현대죠이거안 현재 나와요. 이거 어, 현대죠다알어요 해봐. 헤드? 어. 뭐 헤드야, 헤드는 비동사 봐봐요. 아. 워즈, 아니, 워즈. 워즈도 베스트, 베스키, 예. 이렇게 써야 돼요. 시제가 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단문으로 바꾼 때는 투부정사완료을 써줘야 돼. 시제가 다르 음. 여기 봐봐. 여기는 왜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는데? 왜 투프로스 원형을 써줬는데? 왜? 왜 이렇게 써줬냐면 여기 시계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현대 여기도 현대 시계가 같으니까 튜비야 만약 에 여기가 어디였으면 여기 어떻게 쓸까투 해고 빈이야 투 해고 p p 알겠어? 이게 다문제